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끼다이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음, 여러 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되어 네, 좀 죄송합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하다 이제 끝내지 못한 PM&P 포켓마인 MP 서버 열기 2편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1편이 있는데 1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보시고 오는게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1편 보시고 안 보셨으면 보시고 오시기 바라고요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PMMP를 통해서 저번에 이 폴더 여기에 이제 서버를 한번 열었어요 은열 열어서 접속을 했는데 근데 이게 PMMP는 버전을 계속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현재 이 PMMP의 버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링크 달아드린 PMMP거든요. 여기에서 버전을 확인하려면 스타트 누르시고 여봐가 실행이 됐을 때 VER 버전 버전의 약자 VER인데요. 보시면은 어어 1.11.0 네 이제 이건 옛날 버전이죠. 조금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접속 이제 이게 1.11.0 지금 현재 녹화 기준으로는 최신 버전이 1.12.0인데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이 상태로는 접속일을 못해요 얘는 1.11.0밖에 접속을 못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달아놓은 PM&P 업데이트하기 하고 오른쪽에 링크 하나 달아놨어요 거기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자 거기 링크를 그그 PM&B 업데이트하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런 곳으로 들어와 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PC버전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윈도우 기준이니까 PC버전에서 하는 그거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에 들어오셨으면 <웃음> 여기에 이제 PMMP 버전 파일이라고 부르면 되려나? PMMP의 그런 파일들이 모여있어요. PMMP g i t h 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는, 간단해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최신 버전이에요. Latest release, 최신 release. 가장 위에 있는 게 최신 버전인데요. 지금 제 녹화 기준으로는 3.9.4, PMMP 3.9.4가 최신 버전이네요. 그래서 한번 가장 위에 있는 게 최신 버전인데 그럼 이 버전 어떻게 다운을 받아야 할까요 여기 밑에 보시면 s h 라고 있어요 s h 여기에서 pockminnb.phar 이렇게 이렇게 쓰인 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가장 위에 있는 pockminnb.phar 클릭하시면은 밑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다 되셨다면은 이제 이건 나가셔도 되구요 보자 이게 이제 포켓마이넨피.phar 이게 바로 현재 우리 서버를 이제 구동해주는 버전 파일이라고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뭐 버전을 버전 파일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그런데 어 포켓마이넨피.phar 여기에도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파일이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서버를 어 지금 서버를 이 파일이 아이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포켓몬인의 p h r 이 현재 이걸 1.11.0으로 구동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이게 1.11.0 버전의 기존 파일이니까 이걸 지워주시면 돼요 왜냐? 이건 옛날 버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방금 다운받은 최신 버전의 파일을 여기 투척! 네, 이렇게 여기에 포켓마인 m p p h p 을 여기 넣으셨으면은, 어, 보통은 스타트를 누르면 바로 되는데, 최근에 php가 업데이트가 한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편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php는 pmmp를 구동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은데, 어, 평상시에는 지금 2 단계는 건너뛰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걸 해주셔야 돼요 왜냐 최근에 PHP라는 게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 버전의 PHP를 다운받을 건데요 그거는 제가 또 영상에 PHP 7.3 다운받기 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곳으로 와지게 되는데요 저희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리독스, 맥OS, 윈도우 현재 여기에서 윈도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를 클릭해서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가 됐고 이걸 열어 주세요 자 압축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압축을 풀게요 압축 풀었고요 자 압축을 푸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1편 때 이미 해 봤고요 이건. 자 <웃음> 여기 빈, 빈 파일이 있죠 이게 최신버전의 현재 7.3 버전 php 이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옛 9버전의 빈 바이너리 파일을 지워주세요 지웠고요 최신버전의 바이너리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네, 그러면 이제 빈 파일까지 넣으셨고, 포켓마 e mp.phr도 최신 버전 다운받았으니까, 다시 스타트를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하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PMMP가 9버전, 옛날 버전이라면 여기 노란색으로 밑에 실행될 때 뭔가 메시지가 떠요 업데이트를 하라고 근데 그런 메시지가 지금 안 떴다는 건 최신 버전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신 버전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제 녹화 기준으로는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어쨌든 자 그럼 이렇게 버전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서버를 좀 제대로 열어보려면 플러그인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해야돼요 물론 꼭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야생 친구랑 같이 뭐 야생이라던가 아니 그냥 야생서버 같은 거 여실거면 여기에까지만 이제 강좌를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는 예를 들어서 음 다른 있잖아요 뭐 대규모 서버 그런 그런 서버들처럼 정말 고퀄의 서버를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플러그인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그인을 한번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서버를 멈추고요 플러그인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되게 많이 그게 뭐랄까요 공유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PMMP 플러그인은 또 PMMP는 오프닝 소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개발자들이 이렇게 플러그인들을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이 상당히 다양해요 자신의 서버의 장르에 따라서 이제 원하시는 플러그인 필요하신 플러그인을 다운하실 수 있는데 어디에서 다운을 해야 하느냐 그 다운하는 대표적인 두 곳을 하나 알려드릴 두 곳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PM&P의 공식 플러그인 이제 그런 플러그인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PMMP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있는 거는 웬만해서는 작동이 돼요. 이 중에서 여기에 여기 PMMP 플러그인 닫기 아니 원래 다운받기 1 하고서 댓글이랑 영상 설명칸에 적어 놨으니까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 들어오시면 이렇게 플러그인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여기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는 PM&P에서 m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아니 어, 거의 90%는 다 영어 또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 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한국어 플러그인 다운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은 여기에 여기에서 한번 대표적으로 하나 다운 받아볼게요 어 내브 툴이라는 플러그인 예를 들어서 이걸 다운을 받고 싶다 그럼 방금처럼 누르시고 뭐 다이렉트 다운로드 누르시고 뭐 다운로드가 그럼 바로 됩니다 크흠흠 <웃음> 아저씨 죄송합니다 일단 다운로드 받으신 플러그인을 적용을 하려면은 말이죠 상당히 간단해요 자 여기 플러그인식 폴더가 있는데 첫 번째 강좌 때 제가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 플러그인식 폴더에는 그냥 바로 플러그인을 넣으시면 돼요 방금 다운받은 이 플러그인 넣으시면 끝 그럼 바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Start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DevTools 불러오는 중입니다 활성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확인을 하는 방법 PL 플러그인을 치면은 자 플러그인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록부드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단지 플러그인 폴더에 넣으시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플러그인에 오류가 있거나 구 어, 버전에 맞춰져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고 오류가 뜨면서 서버가 중지된다거나 아니면 적용이 안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방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용이 잘 됐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방금 말했죠 한, 아까 좀 전에 말했죠 한국어 플러그인을 다운하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어 플러그인은 어디에 가면 있느냐 코리아크래프트라, 아, 코리아크래프트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은 플러그인이 여기도 엄청 많아요 여기는 이제 한국 카페이기 때문에 90% 한국어로 되어있는 플러그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플러그인을 다운 받으셔서 방금처럼 플러그인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네 그래서 그런 플러그인들도 똑같이 여기 넣으시면 대부분은 그냥 적용이 됩니다 플러그인들이 적용하실 때 아마 대부분은 적용이 되실 때 되시는데 가끔씩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이냐 하면 플러그인이 현재 버전의 PMMP와 호환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냥 플러그인 자체 뭔가 오류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일단 오류가 있는 것을 해결을 하시려면 이제 직접 수정을 하시는 것밖에 없고요 API 즉 이제 PMMP 버전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플러그인을 통해 이제 그 점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이제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또 가끔씩 전에 아까 방금 알려드린 코리아 크래프트라던가 어디든지 그런 데서 다운로드를 하시다 보면 플러그인들이 꼭 이제 뭐 압축되어 있거나 어 그냥 뭐 그래서 압축을 풀어보면 폴더로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의 플러그인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런 거를 넣었는데 적용이 안돼 그럴수가 있거든요 그냥은 적용이 안된다 폴더로 되어있는 플러그인들은 그래서 폴더로 되어있는 플러그인들을 적용하시려면 어 여기 마침 있네요 전에 제가 예시로 다운받았던 이런 이 플러그인이 필요한데 이것 또한 제가 영상 설명란에 같이 남겨드릴게요 그렇게 그래서 PM&P 버전 무시 이름하여 API 무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데, 일단 그래서 API 무시 플러그인과 이 랩툴이라는 폴더 플러그인을 적용해주는 플러그인 그두 개는 서버 여실 때 거의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두 개를 어, 댓글에 그 필수 플러그인 다운받기 해놓고서 네, 넣어 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여러분 드디어 끝났어요 뭐 플러그인 적용도 했고 다른 것도 했고 기본적인 건 끝나는데 자 <웃음> 이제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은 서버를 이제 한번 제대로 열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나 또 모르겠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다 종합해서 어 혹시나 또제 여기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족한 게 있다면은 나중에 한번더 강좌를 올리거나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건 여기까지 였구요 네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언제든지.. 아 어, 왜이리 말이 고요자 <웃음> 음, 자, 언제든지 궁금한게 있으시다면은 댓글 유튜브 댓글 또는 도끼다야 카카오톡 플러시 친구 채널 도끼다야 채널이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거기로 가셔서 채널 추가하시고 일대일 채팅을 남기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식으로 모르는게 있으시면 문의해주시고요네 PM&P 서버 열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고요자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PM&P 서버 열기 여기서 이만 가볼게요 그럼 이만 뿅